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이거요 무말랭이 이거 무말랭이고요 어, 이거는 어, 명 조미명태포 400g 400g 이 무말랭이랑 100g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합쳐갖고 어, 명태 짠지 할 거예요 짠지 그래서 먼저 이 물을 좀 불려야 되니까 찬물에다가 물이 너무 뜨거우면 안 되니까 미지근하게 뜨거운 물좀 타고 식초를 조금 부어줘야지 무 날레가 안 나요 이렇게 해서 담가 놓고 내가 이거 무만에 집에서 말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당근도 좀몇개 넣어봤어요 당근도 말른거 이거는 내가 맹페프인데 이게 하나 터가지고 한 마리 고무고 버렸어 <웃음> 그래서 한마 하나가 부족해 이거는 먹기 좋게 가위로 자르면 돼요 다 자를 거지, 요 뭐. 응, 다 자를 거야. 약간 이렇게 길쭉하게도 잘라도 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잘랐어. 이것도요, 미지근한 물로, 손 넣어두면 좀 따뜻할 정도로 이렇게 부서서, 이게 좀 딱딱하거든요, 말라서. 그러니까 여기 부서놨다가 뿔, 좀 뿔려야 돼. 이것도, 어, 이제 낡거니까 비린내가 좀 나니까 이것도 식초로 비린내를 좀 잡아줘야 돼요. 불려 놔야 돼. 이건 대파 넣어도 되는데요. 엊그저께 홍어 무치면서 이게 쪽파가 산게 남아 가지고 이거를 쓰려고 지금 쪽파를 넣고 있어요. 대파 넣어도 돼요. 이것도 이제 무말랭이 길이만큼 이렇게 좀 썰어서 고 이거 이제 미나리. 미나리는 이 미나리가 들어가면 좀 향이 향긋하니 좋더라고. 그래서 미나리를 좀 넣을, 넣을 거예요. 자 준비는 끝아누가요 이거 한 30분 불리면 다 불어요 그냥 따뜻한 물에다가 그래서 이게 휘치고 어, 이것도 영태포도 지금 아까 불달놨더니 어느 정도 불었네요 어, 그 이제 휘칠 거예요 한 번씩 내가 이거 당근 말렸더니 이거 빨간이 좋네 말른거 넣으니까 당근 좀 말려야겠네 좀 고춧가루 물을 좀, 이렇게, 들여줘야 돼,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양념을 살게. 마늘. 액젓, 멸치 액젓. 산 거예요, 그거? 응, 이건 산 거. 이 시중에 판매한 거야. 세 개만 더 이제 짜니까. 이거는 짜. 우리 집산 거보다. 이제, 젓갈. 이제 또 젓갈 우리 집에 답젓 데려 내는거다 먹었어요. 이게 또 사러 가야 돼아 이거는 물이 이게 잘안 나와가지고 올리고당 올리고당을 한 4개 좀 달짝지근 해야 되니까 한 4개 정도 넣어야 될것 같아 네개아 됐어 아 이게 구멍이 너무 저게 잘안 나와 매실도 좀 넣어주고 매실 하나만 깨소금 하나 정도 생강 생강 이 정도 조금 더 넣을까? 고춧가루는 무쳐가면서요, 빨갛게 무치세요. 꼭 양이 얼마나 들어간다기보다도 짜지 않다. 짜게 해야 돼? 좀 짭짤해야지. 아니 민자 이거 야채가 들어가니까 약 야채 변해야 되겠네. 적국을 적국 아까 3개 넣었는데. 이렇게 해서 어, 밑반찬으로 해서 넣고 여름에 장맞으면 꺼내서 먹으면 돼요. 참기름 넣어야 돼. 다 묻힌 다음. 이거는 거의 술안주네. 요 이거? 네. 무슨 술안주야. 밥반찬이지. 하나 집어줘 볼까? 네. 하나 집어줘봐. 참기름 넣어갖고. 참기름. 아이 <목소리> <뭐요? 목소리> 먹어보라고 그렇게 되면 내나 어떻게 먹으라고? 젓가락 좀. <웃음> 혀를 거기까지 내밀으라고? 바둑이 주는 것처럼 <웃음> 하나 먹어봐 나하나 먹어봐야지 간은 맞는데 단맛이 좀 부족하다 그치? 응. 응? 음. 단맛이 좀 부족하지? 설탕을 넣는데 아우 저 올리고도 너무 안 나와 단맛 부족해도. 약간? 아니야, 약간 이게 좀 달, 약간 단맛이 나야 돼. 또 먹어봐. 된것 같아. 이제 거 이거 숙성이 되면 음. 더 맛있어. 간이 되긴 해. 응, 음, 음. 한 3일 있다가, 이거 다 됐어, 이렇게 다 됐는데, 3일 정도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여기에 이제 숙성이 되면은 먹으면 더 맛있어요. 두 개도 묻어 담아야겠네? 응? 두 개도 묻나 담아야겠네. 응. 맛있, 맛있지? 응. <웃음> 맛있다, 야. 맛있어, 불 야, 청양고추도 좀 넣어야 되는데, 또 깜빡했네요, 청양고추. 청양고추 넣으세요. 어, 이거 하실 때. 이렇게 해서 집어 먹으면, 미나리랑 이렇게 같이. 맛있어라요 쫀득쫀득하니 <웃음>